소원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이터의 소원이에요. 이번에 소원이 놀던 애칭이 소사지로 됐어요. 소원이, 집원이, 찍기위 해서 짧게 소시지예요. 애칭이 소세지로 정해져서 엄마가 소세지 이렇게 놀이를 만들어줬어요. 전체는 식히지고 책이에요. 소세지 집에서 놀아볼게요. 봐도 고고씽 여기 소사지가 자고있어요 그러면 소사지를 껴워볼게요 소사지야 나왔어 얍얍얍얍 아! 소원이 왔구나 브로콜리에다가 물 주러 갈래? 좋아 도잉 또잉또잉 봐자음 어디보자 일단은 우리 예쁜 나의 옷부터 봐야 지 우리 물속에 붕땅 들어가자 물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바쁜 쭉쭉쭉쭉 쭉쭉쭉쭉쭉 한번더휴아 개운하다 깨끗하게 닦자 이제 스타일을 꾸며자 소세지는 여자 옷을 입으면 여자가 되고 남자 옷을 입으면 남자가 돼요 근데 소세지가 맨날 고민해줘 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래 한 개씩 다 입어보자 일단 잠 빼고 남자도 변신해보자고 샷 음. 오호! 난 남자게 됐다! 오호 오호! 음! 맛있는데? 음! 그렇지만 여자도 궁금해! 가발도 써볼까, 이번엔? 이 가발! 어! 벌써부터 여자 느낌이 나는걸? 가발 쓴 것도 예쁘지만 가발 벗어보자! 오! 그래! 이게 좋겠다! 예쁘다, 예뻐! 그러면 케첩을 발라볼까? 쭉. 자, 우와! 케첩이 예쁘게 나왔어! 귀엽고 깜찍해 소원아, 나다꾸몄어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놀러가자! 그대! 우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다음은 엄마가 만드는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도 봐도 갈게요. 꼬고씽 고춧 <목소리>